내가 오늘 돈을 많이 있다면 내가 먹었듯이 내가 먹은 만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배우며 와신 상담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8살이고 주식한 지 5년이 되어가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참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컴퓨터에 노예가 된지 오래고 내일 오를까 말까 조마조마하고 은봉인이양봉인이 어쩌니 하는 거에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저 피곤하더군요. 왜 내가 이런 걸 하루하루 신경 써야 되지. 신경 쓰느니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도요. 즐기면서 하라고요? 제 성격상 그게 안 되더군요. 컴퓨터가 있는 한 잠시라도 그걸 떠올리지 못하면 심리적 공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미도 없어지고 TV도 안 버지고 오로지 주식 차트만 머리에 가득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다 빠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했지요. 내일 오를까? 내릴까? 내리면 어쩌지? 갭 뜨면 팔아야 하나? 몇째 팔까? 어, 생각만 해도 인생 99년을 이렇게 살순 없다고 생각되더군요.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고 그랬지만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도무지 잊을 수가 없더군요.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외에 들어서 주로 하는 주식, 옵션 단타에 길들여진, 몇초 인생에 투할 것 같은 매스가 움을 느꼈습니다. 사트 보조지표는 웬만해서 볼수 없는 이론과 해석으로 중무장한 나에게 기본 11개 이상은 보았고, 손바닥 안에서 주식을 한다고 자신감 과만방만한 생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욕심도 무지 많아서 옵션은 100% 아래로는 수익난 것 같지도 않았고, 100% 아래로는 껌값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습게 생각하던 저였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의 섭리, 시스템을 알고 난 후, 주식시장이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아을 때의 저 거만한 표정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탐욕과 허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해주더군요. 왜 사람들이 주식하다가 옵션으로 넘어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땐 일주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밥이며 간식이며 너부러져 있는 모습에, 머리는 떡지고 비듬은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이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노라면, 사람 새끼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인 얼굴과 초췌해진 면상이며 붕뜬 붕어빵처럼 얼굴도 유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머리는 안 깎은 지두 달이 되어가기도 했었고 손톱은 날로 길었대란 때는 다 기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인이었던 셈이었지요. 주시 연구한답시고 답낮 없이 컴퓨터 앞에서 죽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기를 며칠 몇 날을 했으니깐요 생활 밸런스를 잃다 보니 이빨도 자주 안 닫고 샤워도 귀찮아질 정도로 변했으니 말 다했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식 초기 1년 때에는 오로지 원금 회복 원금 회복만 생각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라 벌써 내년이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뀐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였답니다. 남들 취업한다 뭐한다 주위에서 개소리를 쳐도 듣지도 않았지요. 죽을 용기는 없었지만 생각으로만 중간에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만 99번 이상은 한 듯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했었죠. 아무런 진척도 없이 세월은 지나가고 그 답답함에 미칠 것 같아서 쥐어오는 숨통이 안이루어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남들은 여자와 연애를 한다지만 전 주식하고 연애를 할 정도로 무색했었으면 삶은 황폐화되는 것 같았고 왠지 예전에 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지요. 순수하고 성실했던 나 땀을 흘리며 돈 버는 게 진짜 돈이라고 생각했던 나. 근데 지금은 왠지 감정이 바싹 말라버린 고목처럼 아무런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외톨이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요즘 들어 부쩍 바깥에 외출하는 횟수도 줄었고 아는 사람만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 현실에 더욱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사교적이었던 저의 성격이 반대로 갔으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놈의 복수심 하나로 페인 패인 아닌 페인으로 친구와 가족과 건강을 등한 시한채 살아온 것에 너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만하겠다고 생각했던 건 이번만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외롭고 쓸쓸하네요. 작년과 올해 처음 옵션을 시작해 대박 환상에 젖어 나름 자신 있었던 저의 방만한 자신감으로 끝내 5년 전 원금만 고스란히 손에 남았습니다.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옵션에 대가 파생박사라고 치부하던 저였으니깐요제 자랑일진 모르지만 전 무릎에 사서 어깨에 던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사서 머리에 던지는 그맛제 성격상 무척 급했고 화끈한 편이어서 전 한방 아님 안했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돈도 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자랑은 못하겠네요 이것이 불행이더군요 거기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자선사업도 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할 정도로 허황되고 환상에 저점 매매 미매에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모두 내것 같았지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창고 같은 그런 존재 말입니다.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생각됩니다. 하루 노가다로 일해서 받은 일당은 돈이 돈같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젊은 날에 너무 일찍 돈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후회되더군요. 젊었을 때 시간은 돈으로도 환산 못한다는데 전억만금을 잃은 셈이 되었지요. 그나마 지금 수도 없이 그만하겠다고 외치던 찰나에 옵션에서 크게 잃고 드디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역시 되어보니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군요. 대박은 오랜버핏 할배에게 넘길랍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거치고 갔던 것처럼 그런 전철을 받게 되는군요. 아 그저 쓴 웃음만 이까에 지어봅니다. 그래도 이놈의 썩을 주식시장에서 내 돈만은 챙기고 떠난다는 게 다행이군요. 그리고 주식시세판과 컴퓨터를 안 본지 한달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도 찾고 제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일 좋은 건 내일을 예측하지 않아도 제 인생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들어서 꼭과알배가 됐을 때는 편하게 주식이나 해야겠습니다. 그땐 말 그대로 순수 주식으로만 장기 투자해서 불가분이 여생을 즐겨 볼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친구에게 고백도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마간 산처럼 지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도네요. 참 한심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나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